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오늘은 W7의 팔레트 두 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W7은 영국에서 온 브랜드로 유니크한 컬러 구성의 팔레트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도 노란색, 청록색, 카키색 등 다양한 컬러 구성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보여드릴 제품 또한 무난하면서도 팝한 느낌의 컬러 구성이랍니다. 매트 제형도 가루날림이 거의 없고 펄도 쫀득쫀득한 텍스처로 발색력이 매우 좋아요. 다음은 컬러입니다. 베어홀 언커버드는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듯 입체감 있는 톤앤톤 뮤트 로즈컬러예요. 로즈, 브라운, 골드 등 다양한 컬러감에 베이스 글리터 음영 컬러까지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베이직하면서도 화려한 메이크업까지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는 베어홀 익스포즈드입니다. 반짝이는 모래알처럼 다채롭게 표현되는 화사한 브라운 코랄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코랄이면서도 연보랏빛 펄이 오묘하게 섞여 예쁘답니다. 오늘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바로 이 익스포즈드와 화이트 라이너를 활용한 메이크업입니다. 제일 먼저 익스포즈와 베어를 섞어 눈두덩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다음은 보랏빛이 살짝 도는 말린 장미 컬러의 히든을 발라줍니다. 여러번 덧발라 색감을 얹어줬어요. 패시네이트를 눈 중앙을 위주로 전체적으로 펴발라줍니다. 눈 앞머리도 발라주어 트임 효과를 줍니다. 언더는 임브레이스를 애교살에 살짝만 발라줍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올려줍니다. 언가디드로 아이라인 자리를 잡아줍니다. 아이라인은 너무 길지 않게 그려주고 언가디드로 블렌딩 해줍니다. 화이트 라이너로 아이라인이 끝나는 지점부터 쌍꺼풀 라인을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앞머리도 밝혀줍니다 마스카라까지 꼼꼼히 발라줍니다 이렇게 W7의 유니크한 컬러감이 가득한 메이크업 완성!